이거 한잔만 해야 되겠다, 잠 만기다, 음. 려봐저저 저거, 저거 했는데 아, 다른게 아니라 칠년대환란 그건 없없다이 말이야 ,이. 7년 태어난 그 세대주의 애들이 그 공포주장에는 이, 그런 거는 없다, 그런 말이야. 음, 그게, 그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한테다 왔는데. 이. 자, 다니엘서 가봐봐,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24절? 거기 가보자고. 이. 다니엘서 9장 24절. 구장 24절이 네 음.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자 뭐를 어, 어, 뭘, 뭐로 기한을 정했다? 71회 음.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런 말이야 음. 맞잖아 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라임을 중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예순 어, 두 일회가 지날 것이다 라고 돼있는데 그럼 7이지 음. 7이잖아 음. 7에다가 7 곱하기 뭐하나요 예순 예순 2이래 62이잖아 음. 그럼 뭐가 되냐 합치면은 69이래가 돼야 안돼 안돼 음. 69이래가 안돼 안돼 음. 그러면 71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음. 그럼 69... 이래 합치면이, 그 다음에, 예순 두 이래 후에 그랬어. 62 플러스 7이야. 그럼 69잖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 음. 자, 한 일해 동안에 그러면 일곱 맞아, 맞아. 음. 자, 육십구 일해가 다 지나갔어. 음. 그 마지막 일해가 온 건데 마지막 일해. 음. 마지막 칠이 아니? 음. 근데 거기에 연월 일시가 부가가 돼 있어, 안돼 있어. 년, 월, 일, 일 시, 년. 그러니까, 샤나라는 말도 없고, 월, 일, 시도 없어그 음. 그니까, 지금 세대주의 교회들이, 세대주의 교회들이, 년, 월, 일, 시를 부과해서, 년, 음. 월, 일, 시를 부과해서, 뭐, 3년 반이니, 3년 반이니, 이지랄로 하면 돼, 안 돼? 안돼안돼 안 음. 그럼 마지막 이래가, 이래를, 어, 누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 안야 어 마지막 마지막 이래의 절반에 모든 걸다 끝내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3.5가 예수인 거예요. 어? 음. 그 다음에 3.5가 누구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음. 그리스도인 거라고. 이 음. 요거를 요거를 마지막 이래라고 얘기해. 음. 요게 마지막 이래인 거지. 음. 마지막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예수가 자. 마지막 1회의 절반인데 절반을 누가 다써 예수가 공생애로 다 써버려 음. 그럼 그러면 전이 음. 그러니까 마지막 1회의 전 전인 거 있잖아요 음. 이거는 끝났어 안 끝났어 이거는 이미 예수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다고 음. 어? 음. 그래서 여기서 뭐를 폐지시킨 거예요 동물 음. 제사를 폐지시켰어 음. 예수가 예 맞아, 안 맞아? 음. 근데 계속 동물제사 해고 있으면 그게 멸망,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 음. 또 사람 생각으로 해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 음. 왜? 사람 생각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 맞아, 안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부활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그러면은 음. 그리스도가 부활 첫 열매로 나올 때, 음. 부활 첫 열매로 나올 때, 음. 그게 마지막 3.5란 말이야. 이. 맞아. 근데 이때서부터,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2000몇 년도요? 2022년도지. 음. 2 0 0 2년 월드컵 할 때까지 도 음. 월드컵 할 때까지도 그리스도는 뭐야? 3.5라는 음. 얘기요. 음. 그러니까 지금 3.5가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음. 마지막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이 이 3.5가 3.5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음. 너 나야라고 해줘야이 파루시아 완성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 베레시트라고 얘기해요 베레시트라고 얘기해 머리를 둔 음. 베이트 집이다 그런 말이야 이래면 뭐야 첫 열매와 첫 열매 또는 어, 첫째 부활과 연합체가 된거 맞아 안 맞아 연합체가 됐기 때문에 태초인 거요 태초가 되면 모든 성경이 여러분들의 일기장이 돼요 음, 그게 생명 강물로 흘러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머리를 두고 기름을 부으니까 흘러 안 흘러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예수가 예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와서 그리스도가 파루시아로 계속 머리를 두고 싶어 했던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세계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계속 아직도 안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갔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온 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계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3.5라는 3.5라는 자, 자 예수는 무슨 반석이었어 추루반석이었어 추레굽기 쪽에 추루반석이 음. 그리스도는 민수기 쪽에 뭐예요? 셀라반석 맞아? 안 맞아. 맞아? 셀라반석. 여기 위에 건축하는 거야. 음. 그리스도인. 음. 그럼 그리스도가 마지막 3.5인데 이 3.5가 머리를 두면 은 음. 3.5가 머리를 두고 기름을 부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해. 음. 그럼 우리 지금 천년 왕국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된거 천국도 되고 그런 거 맞아? 안 맞아? 음. 맞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하루가 그리스도라는 3.5 하루가 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면 1천이야. 맞아. 1천 밀리언이란 말이야. 음. 1천이 되고 또 1천은 머리와 같아 안 같아? 주가 머리인데 집을 음. 자기가 머리를 둔 집을 집주와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주와 종이 같다고 얘기해주니까 음. 네. 어,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되고 주와 판자는 한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은 영의 신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드리고 그리스도가 된거 맞아 안 맞아 알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직도 오기를 기다려이 음. 그런 세계 기독교에는 다 탈락이다 이 말이요 알죠. 그래서 세계 기독교에 지금 이론교의 또그 그러니까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파루시아지 음. 그 현존이라는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 계속 재림 기다리다가, 음. 재림 기다리다가, <웃음> 얘네들이 다니엘서에 있지도 않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년, 월, 음. 일, 시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거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온 적이 있어? 없어. 계속 실패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아니라 그런 년, 월, 일, 시를 부과하지 말고, 음. 마지막 일회가 예수하고 예수 3.5 공생회하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3.5,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음. 그럼 지금도, 지금도 마지막 일에는 진행 중인 거요. 음. 맞아, 맞아. 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예수와 함께 묶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잖아. 음, 음. 죽었으니까 말세가 됐어, 안 됐어? 됐어.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미 종말이 다 돼버렸단 말이야. 음. 근데 그리스도가 뭐 머리를 뒀네 음. 그러니까 말세를 통과 후, 이게 뭐야? 말세를 통과했다는 게 그 생명나무 길을 막고 있던 음, 어? 음. 케르브들과캐르브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있지 음, 그거를 음. 통과했다 이 말이요 맞아, 맞아. 말세를 통과해서 말세를 통과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 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니까 새하늘과 새새하늘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새 땅이 돼서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음.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음.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음. 맞아 안 맞아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월일시를 따지니까 어 음. 연월일시를 따지니까 바 음. 아, 마지막 일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5, 3.5 그래서 마지막 일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이 이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일곱이라는 거 마지막 일회라는 걸 몰라버리니까 음. 몰라버리니까 예수가 예수가 죽었잖아 음. 예수가 와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또저 그날들을 감한다는 표현도 있어 없어 음, 어? 음, 그러니까 요쪽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기서 뿅 해고 휴거 되, 되든지 음. 말도 안 되지 음. 예수와 묶여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뿅 음. 해고 자기네들은 쏙 빼가 안돼 말이 돼 안돼 안그 다음에 그 걔네들은 여기를 전 3년 반 여기를 전 3년 반으로 하잖아 음. 그래서 요 요거 요거 중간에 음. 중간에 또 구름 속으로도 이끌려 들어간다고 얘기되고 두분 휴거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 막 근데 그거 다 틀리지? 연월일시로 하면 모조리 다 틀려버린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막7 2일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런 말이야 모든 역사를 음. 모든 역사를 71회로 정했는데 마지막 1회 마지막 1회 예수가 뭐를 해? 저녁이 되고 음. 저녁이 되고를 해고 그리스도가 부활이 음. 아침이 된 일을 해 음. 그래서 아침 해가 여러분들 안에서 떠올라야 돼 샛별이또 떠올라야 돼. 음. 엔틴카노가에 음. 떠올라야 그게 바로 완성이다 그런 말이요. 음. 어, 그러면 우리는 봐봐 음, 예수와 연합해서 쌍소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인 예수와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다 죽었어 안 죽었어? 없었어? 음.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어 안 뒀어? 뒀어. 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마지막 일에도 통과를 한 거요. 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의 음. 태초. 그게 세메론 오늘날이야 음. 오늘날이고 내가 주의 날이 주가 된 날이야 음. 내가 주의 날이 돼버렸어 내가 주일이 됐는데 무슨 문자적으로 저뭐 일요일날 교회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갈 필요도 없어요 음. 11조도 다 이룬 거 맞아 맞아 그 다음에 66권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66권으로 감사를 했어 안 했어? 아니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했지 지들이 뭐그 잘난 게 있어서 감사를 해 이쪽으로 음. 말도 안 되는 거지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음. 개혁주의도 지금 그 그리스도를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탈락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지금 우리만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 음. 흐르고 있다 그런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에서 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3.5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이 음. 성령 운행하는 거기는 겸이 쪽밖에 없어 지금. 맞아, 맞아. 음, 겸이 쪽밖에 없다고 음. 그러니까 원래면 오고 말려면 말하라 이 말이오. 음. 음. 나는 6 6호원뜻대로 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맞단 말이야, 이. 음. 맞단 말이야. 이. 왜 연월 일시가 부과가 되지를 않았는데 그거를 왜 집어넣느냐 그런 말이야. 그 음.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안상황증이네, 뭐 제, 그, 안 상황증이고 뭐채안 왔지. 이만인가, 그새 새끼, 그런 새끼들도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어, 이마희. <웃음> 그니까, 러안 왔, 그, 뭐, 불발됐잖아, 예전에. 음. 그딴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연월 일시가 어, 단위에서의 부과가 되지 않은데, 그걸 왜 3년 반, 3년 반, 이런 7년, 그래서 7년 대환 난이 있겠다고, 음. 연월 일시로 세상 기준, 사람 생각, 그 피주, 피조물의 개수 방식으로 왜 따지느냐고. 음.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칠 저들이 말하는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7년 대환란은 없어 없어 없는 거란 말이야 예수가 마지막 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로 와서 다 묶고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3.5라는 3.5 공생회잖아 그거를 예수가 다 써버려서 어제가 됐다고 그 지금은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오늘이 와서 머리를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야 태초 그냥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거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파루시아로, 파루시아 현존 그리스도가 와서 현, 현재 존재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이 된 거예요. 왜 집주와 갔다고 얘기를 해니까.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출격을 하고 그걸로 그 너도 너도 그리스도야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직도 아직 그 얼마 안 있으면 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이따위로 전하면 돼안 돼. 안 돼. 영원히 그런 것들한테는 안 온다고. 그래서 구원판이 무슨 이런 것들 다 폐기 처분해야 돼. 맞아. 세계 기독교회 자체가 전부 다 예수, 예수 재림이나 기다리는 그, 뭐야, 응. 세,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맞아. 다 버린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를. 응? 어딜, 어? 이런, 이런, 어, 이거 있잖아. 77이 49도 있지만이, 49는 응. 죽음사랑이라는 얘기야 응. 72, 71회로 기원을 기, 기한을 정한 건맞아 응. 근데6 9일에가다시나가고 마지막 1회를 음. 예수 반, 예수 공생의 3.5로 해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른 파르,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 했을 때 그리스도야. 음.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 상태로 해겠다는게그 음. 어, 사복음서 내용이고 성경 성경 모든 내용이란 말이야. 음. 음, 그러니까 7년 대 하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이. 없다 그런 말이야.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한 뭐는 없다. 음. 7년 대갈라는 없다. 없다 그런 말이야. 음. 마지막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음. 예수와 연합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되고 소멸됐더니 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돼버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요 3.5 를 3으로도 그리고 그래 이 음. 이거 하늘이 아예 음. 하늘이고 여러분들이 사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래서 7 이라는 완성으로 나오는 거야 이 음. 어, 하늘과 땅이 제로 유니티 되다 그런 말이야 이거 죽음이 아니 음. 그래서 부활 그리스도 8로도 나오고 레 어. 음. 근데 어계시록에 가면 12로 해는 거야 이 그래서 12 에서 나온게 144 규피시고 144,000인 거예요. 음. 그건 66권 모든 활자들을 얘기해요. 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음.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해, 오해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다 오해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음. 세계 기독교는 아예 폐기 처분해야 돼. 예. 끝났어 끝났어. 겸이가 겸이 겸위 꼭두각시가 이 원뜬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기독교는 다 무너진 거예요. 예. 다 끝장났다 그런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 머물러 있는 애들은 다 나와라 이거요. 다 버리고 무슨 11조가 돈이요. 응? 아니, 구약에서 구약에서 구약에서 11조 의미를 왜 줬겠어? 응. 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예수가 죽어 안 죽어. 하나의 헌물이 된 거예요. 모든 죄를 싸 가지고 죽고 근데 그리스도는 말로 모를 남겨 십계명을 두 계명. 두 계명을 한 계명. 한 개명, 마지막 한 개명은 사랑해인데 그 사랑해를 그리스도가 해는 거잖아 음. 부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사랑해 하면 다 끝나는 건데 맞아. <웃음> 음. 그래서 지금 말하지만 세계 기독교는 끝났다 이 말이야 네. 음. 그 종교화 되어져 가지고 종교만 종교로만 그렇게 성경 가지고 연구할 뿐이지 음. 끝났어 얘네들이자 여기까지 빨리 나와야 돼 거기서 출애굽 해야 돼 세계 기독교에서 사랑해